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같은 시국에 사람이 많은 곳에 다니기 좀 꺼려지지 않으세요? 병원에 가기도 좀 꺼려지잖아 내가 기침을 조금 막커롱커롱 해도 주변에 시선이 좀 느껴지고 병원에 가서도 혹시나 혹시나 이런 좀 눈치를 보기 때문에 병원에 가게좀 많이 꺼려지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은 진짜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엄마가 10여 년 전에 간이식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간이식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진짜 크고 작은 수술을 10회 넘게 했 했어 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늘 얘기하거든요 걸어다니는 종업병원이라고 근데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엄마가 좀 진짜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진짜 응급실도 자주 가고 1구9에도움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이 자리에 비해서 1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음. 엄마는 모시고 병관리 요즘에도 좀 종종 생기는데 아무래도 엄마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면역력이 좀 저하되어 있다 보니까 아 이게 모시고 가는 것도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 근데 때마침 요즘 시국에 맞춰서 어플이 하나가 나왔대요. 바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어플 구짝이라는 건데요. 제가 이거 딱 듣는 수가 와 이건 진짜 우리 집에 필요한 어플이다. 어? 야 진짜 이거 딱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직 핸드폰에 깔지 않았어요 저도 처음 사용하는 건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영상을 찍고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해요 굿닥이라는 어플인데요 제가 어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스케줄이 엄청 많았어요 촬영할 것도 많고 뭐 개인적인 일도 되게 많아가지고 엄청 바쁘게 돌아다녔더니 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도 간질간질하고 어제 바람 엄청 불었거든요 어. 목도 간질간질하고, 지금 약간, 음, 컨디션이 좀안 좋아요. 그래서 굿닥 어플을 깐 김에 저도 한번 진료를 한번 받아보려고요. 음. 그 어떻게 사용하는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요 어플부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여기 보시면 굿닥 의사를. 만나는 가장 빠른 방법 나가지 말고 집에서 편하게 진료. 여기 아래 보시니까 병원 약국 비대면 진료 클리닉 막게 더 보기였는데 저는 우선은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가입을 해주겠습니다. 음, 이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우선 그 어플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병원 약국 있어요. 이걸 눌러보면은 찾아. 보시면 이렇게 모든 병원이 나타나 있고 뭐 항원 검사할수 있는 곳, 코로나 전화 진료, 약국, 피부과, 치과, 모뭐 양과 이런 게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래에는 어, 뭐, 휴진 정보나,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아래 보면은, 비대면 진료라는 게 있어요. 저 비대면 진료의 커테고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 비대면 진료 받기 전에 순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음, 아, 여기 보니까. 증상만 입력하며 자동으로 의사선생님을 매칭해 준다고 해요 어, 운영시간은 평일 주말 모두 다 이용할 수 있고 평일에는 9시도 부 7시 주말에는 9시부터 3시까지 가능하고 맨 처음에는 진료자의 정보를 입력을 하고 그렇게 되면 진료 항목과 증상을 이렇게 알려줘야겠죠 그리고 결제수단을 등록을 한대요 또 진료로 진료가능한 의사를 찾아서 매칭을 해주고 어 여기 보니까 대면 진료비와 비대면 진료비는 동일하대요 어. 그리고 처방전을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어, 비대면 진료 내역으로 갖고 처방전을 확인한 다음에 처방약 수령법을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한번 진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도 좀, 다른, 평소와 다른 거 느껴지시나요? 저는 제가 느껴지는데목소 목이 정말 지금 간질간질하고 칼칼하고, 기침도 조금 있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한번 요 증상을, 음, 진료를 한번 받아볼게요. 그럼 지금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비대면 진료, 굿다. 있는게 감기 증상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조금 나요 가서 드릴게요 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어기원님 네네네 네, 네. 목소리 안 들리세요? 네. 이거 제, 죄송한데 제가 지금 영상 촬영인데 이거 같이 촬영을 해도 괜찮을까요? 아네요아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어,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약간, 약간 목이 칼칼하고 기침도 조금 하고 그래가지고요. 네, 코로나 양성 나왔어요? 아니요, 나오지도 않어요아 코로나 양성 아니고? 네. 기침, 기침 네, 기침하고 목이 간질간질하고요. 네아아 어, 네. 음. 네. 아. 아, 네네,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다. 이게, 이렇게 아까 매칭 이 된다고 하였잖아요. 매칭 되면 바로 전화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전화가 올줄 알았거든요. 근데 영상통화처럼 전화가 오더라고. 영상통화처럼 전화가 와서 의사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처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증상 자체가, 어, 뭐, 미열은 조금 있는데 뭐 코막히나 이런 건 없고 목이 칼칼한 정도 그리고 기침하는 정도인데 이때는 목이 칼칼할 때는 뭐 목이 칼칼하다고 해서 막 따뜻한 차 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 따뜻한 차보다 미지근하거나 약간 찬물이 좋다고 해요 그리고 목을 좀 시원하게 할수 있는 아이스크림 좋다고 해서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듣고 오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도 사주셨다고 합니다 <웃음> 그리고 이렇게 끝나면 처방전이 오는데 어 이거 확인해 볼게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저도 한번 음. 처방전도 저는 주방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낼게요. 네, 여러분. 오늘 저는 오늘 이굿닥을 이용해서 비대면 진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진짜 집 안에 앉아서 진료부터 처방전 확인, 그리고 처방전 약을 약국까지 보냈잖아요. 저는 이제 한 일이 약국가서 약을 찾아보면 되는 것 같아요. 어, 너무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이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이용이 가능한 점이고 두 번째는 비대면 진료 집에서 앉아서 모든 걸다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 편리한 것 같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어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요즘에 자가격리나 뭐 재택 치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재택 치료하시는 분한테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재택 치료하시는 분은 밖에서 잘못 끝나가니까 이 약. 그 약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택배로도 발송이 된다고 하니까 배송이 무료래요 그것도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아이 쓰시는 분들은 아이가 언제 아플지 모르잖아 그럴때 주말에 아프면 정말 엄마들은 멘붕 오거든요 뭐 약국 찾아다녀야 되고 병원 찾아다니고 했는데 이 어플 하나로 이렇게 진료 볼수 있으니까 정말 정말 간편한것 같아요 물론 안 아픈 게 제일 좋아 안 아픈 게 제일 좋아 그때 앞으 좀 몸이 안 좋다 싶으시면 이런 어플도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네 여러분 그럼 모두+ 모두 건강 모두 잘 챙기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저는 이제 약국 가서 약을 찾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음.